제가 맨날 <웃음> 머리 머리가 좀 찰랑찰랑거려서 어, 뭐 너무 좋아. 봄 봄바람처럼 찰랑찰랑 봄바 봄봄 봄...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제가 맨날 이렇게 수건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맨날 첫 인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참 민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머리를 감고 제가 요즘 이제 쓰고 있는 제가 이제 에센스가 있거든요 머리 에센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게이 제가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달 이상 제가 이거 이거를 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에센스는 제가 이제 바른 다음에 동전만큼 바른 다음에 그냥 그 위에다 드라이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어, 좀전 영상에 이제, 이제 나올 거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목욕할 때 어, 목욕할 때 이제 먼저 머리를 깨끗이 감은 다음에 어, 이 에센스를 머리에다 발라서 제가 이제 수건으로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캡씌어서한 20분 정도 샤워할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헹궈냈어요. 한달 이상 정도 써봤는데 제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파마머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생머리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다고 할까요? 머리가 찰랑찰랑한 걸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이거이 이 제품을 쓰고 제가 한한달 정도 썼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감으니까 한열 다섯 번을 썼죠.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지금 이걸로 하고 머리를 감은 상태예요. 머리가 이제 거의 다 이런 상태고요 저같이 이제 파마도 자주 하고 코팅도 하는 머리치고는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정말 임자를 만난 거 같아요 내제 머리에 딱 맞는 그런 에센스인 거 같아요 머리 되게 찰랑거리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지금 제가 이제 머리를 뭐 틀을 잡아가면서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고 전에 그 짧은 머리를 그냥 지금 계속 기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찰랑찰랑거려요. 그리고 머리도 되게 윤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인자를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선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 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욕안 먹을 거 같아요 이거 사셔서 저처럼 파마 자주 하시고 코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매번 이거 에센스로 머리 헹궈내셔도 저처럼 지금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거든요 여기서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추천해도 저욕안 먹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 정말 임자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 걸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도 여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머리 영상 찍어봤고요 머리에 가난한 좋은 정보 있고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먹뿌리 엄마였습니다.